깊디 깊은 땅 속, 종유석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도 간신히 들리는 지하입니다. 많은 플레이어들이 한 번쯤 봤었던 그 장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재적인 위협이 가득한 고대 도시입니다. 차마 인간이 지었다고 표현할 수 없는 이름 모를 문명의 생명체들이 왔다 갔던 곳이죠. 이곳은 스컬크 지대가 깔려 있습니다. 정록색과 흑색의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죠. 어떤 물체가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이곳을 탐색하는 이유는 바로 전리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도시 곳곳에 숨어있는 창고들에서는 인챈트북 음반, 이름표, 물약 등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으며 이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신속한 자행인챈트북은 웅크리고 이동하는 속도를 높여주는 희귀한 스킬로써 많은 이들이 갈구하는 인첸트북입니다. 여기 이 플레이어도 고대 도시를 탐험하러 온 모양이군요. 아직 신참입니다. 잠시만요. 부글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도망가야겠지만 늦은 것 같군요. 바로 워든이 소환되는 소리입니다. 워든은 고대도시를 지키는 수호자인데요 플레이어가 스컬크 비명체를 너무 많이 자극해서 워든에게 어그로를 끈것 같습니다 그래도 호랑이 굴에서 정신만 차린다면 살아남을 수 있듯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아... 꺾여버렸네요